애니몰로우TV <목소리> 아이고 이거 네 예, 테드입니다 예, 예 테드요? 그 무음 모르니까 무음? 무음 해놓으세요 빨리 응 <목소리> 목사님.. 목사님이요? 네받으시거나 <목소리> 할까요? 믿어 있을 아니다 같... 아니 일단 선생님. <웃음> 시작 이거 넣야지다예 애니몰로우의 테드입니다 티케이입니다 어, 박스인 빨리 추첨해야죠. 네, 자, 우리 그때 그 곤충이 들어있는 사료 네. 했는데 세분두 네. 개씩 만날 네. 하나씩 하나씩 두개세분 그러니까 아, 세 분께 그러니까 총세 세트 네, 세 세트를 드리겠습니다. 예, 네. 네. 네. 가시죠. 바로 가죠. 네. <웃음> 자, 3월2일 목요일. 이거 보여요 혹시? 어, 안 보여요? 드 삼월 2일 목요일. 목요일 보여요? 네. 네. 자 뽑겠습니다. 여기 61명 지원해주셨고요. 한번 쭉 한번 슬쳐주세요 천천히 이태까지 다 나오게요. 61명, 61명. 네, 네. 추천할게요 빨리 네. 되니까 세분 맞죠? 네. 하겠습니다. 네. 자 규규님, 네. GS 초이님, 이성민님 축하드립니다. 네. 여기서 네이버 카페 가입해. 가입하셔서 네. 쪽지나 채팅 주세요. 네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요거 요거 보여요? 네잘 아, 보여요. 오케이. 알겠습니다. 네. 네.